센터입니다 네, 요즘은 어, 남녀 의 차별 갖다가 이제 별로 안 두고 리딩을 할 생각이에요.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너무 내가 <웃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니까 내가 여자분들 위주로만 하는데 아유 뭐 환승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환승은 어, 남녀의 적이 없지. 왜 남자가 환승할 때 여자랑 하지 뭐 남자끼리 하겠습니까? <웃음> 물론 그럴 수 있어 <웃음> 이 세상에는 불가능해는 없어 남자가 남자로 환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많지는 않지 어, 저기 뭐 간혹 그건 진짜 어,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쓰리고 아픈 환승 음, 행복할 줄 알았지 너네가 어. 천만의 환승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나요? <웃음> 왜 저, 어, 절대까지는 아니지.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행복한 경우가 살짝 드물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초장부터 A냐 B냐 선택지를 두고서 그래 그래도 A가 나하고 진짜 미래를 꿈꿀 어떤 케미가 맞는 사람일 것 같아 해갖고 처음부터 A를 갖다가 선택하고 쭉 가가지고 행복, 행복의 문을 연 케이스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B가 나타난 거야. 내가 잘 있는 상황에서. 음. 그런데 이잘 있는 상황에서 B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가 있다면 이 B, B를 만났을 적에 이 B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있다 없다 어, 제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미 있었고 그 누군가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어 조금 너무 익숙해지니까 뭐 뭐예요 어 어떠한 그 임팩트가 조금 부족한 시점에 B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충격이 와서 이게 몰래 몰래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왔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 미친 듯어 불나방이 돼서 가기 때문에 환스는. 대체적으로 좋게 끝나는 경우가, 어, 드물어요. 물론, 그런 인연도 없지는 않아. 자, 음, 나쁘게 시작했지만 좋게 끝나는 인연이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녀를 믿은 대가.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음, 그녀를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그인, 그, 그, 그녀? 그인? 뭐, 그대? 어그 사람 어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됐었던 사람을 믿은 대가가 어떤지 얼마나 혹독한지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잘 골라 주세요. 완전히 사이다만 나는 걸로 고르시길 바래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다 고르셨나요? 음,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이다 맛 나와라!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리고 아픈 한승. 그녀를 어, 믿은 대가. 그녀를 믿으면 안 됐었는데 참 사람이 그래. 어. 저기 마뭐 이거를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 를 떠나서 누구를 좋아하는 건지 마음이지만 적어도 환승은 음 아니 아니 아니 돼요 라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어디 보아 보아요 응? 어떻게 될런지 한번 봅시다 환승의 대가가 어떤 건지 요즘에는 음 저기 뭐 조금 지진 뭐지? 그거 있잖아요 어. 그거 그거 깨끗하지 못한 관계가 굉장히 많아 지저분한 관계 왜 지저분한 관계? 아니 전에 어, 여친이든 전 나친이든 전 와이프든 전 남편든 이 깨끗하게 헤어지고 만나면 누가 뭘하나 어. 별거인 상태에서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잡음이란 게 생긴다 라는 거지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됐나? 음. 여기는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음. 처음에는 좋았었던 것 같아. 여기는 그, 양다리 환승 그렇지 환승이면 양다리 환승이지 일단은 나하고 있을 적에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까맣게 모르지 않았어요 어, 까맣게 모르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음, 왜냐하면 철저하게 숨겼을 수도 있어 철저하게 숨겼는데 어떻게들 통이 났을까 그것도 참 그렇다 어떻게 통이 났지 상대방이 아예 나타났나 어 요즘에 그런 경우 많더라 언니 헤어져 주세요 뭐 이런 거 <웃음> 진짜 미친다 <웃음> 얼마나 미치면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헤어져 달라고 음 여기는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고 떠났을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아니면 상처를 주고 떠나서 잘될줄 알았는데 본인도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저거지 뭐 시작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뭐 제대로 된뭐 추억이나 있었을까 모르겠어 어 그녀를 믿은 어, 그 인간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어 관계가 무르익기도 전에 뭔가가 오픈이 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관계가 무르익기 전에 뭔가가 오픈이 됐다 그게 뭘까요 음.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오픈이 될 수도 있지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 너한테 올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왜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어, 다른 누군가가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거나 근데 미래를 약속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런거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 잖아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출장을 자주 다닌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너무 이제 그그 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그랬을 수도 있고 어, 그렇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얘도 저울질을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어. 저울질을 당하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음. 가정에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조금 높아요 음, 아닐 수도 있고 아, 이거 아니면은 가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 어, 당연히 나는 너하고 결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런데 아 왜? 쌍방이 피차일반인 여기는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적에 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흠잡을 데 없었을 수도 있어. 흠 어, 잡을 때 없었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연인이어가지고 서로의 그 어떤 그 루틴 있잖아요. 그런 걸다 알고 있거나. 어, 그래서 설마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오래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더 나은, 좀, 너, 너와 나만이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 어, 보금자리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커플일 수도 있었겠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짓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사람이요. 결혼할 상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왜? 인생을 걸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번 놀아야 될 상대는 어떻게 돼요? 어, 아주 과감하지. 어, 과감한 대시가 쫙쫙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인생을 걸 생각이 없으니까. 어, 빨리 놀고, 어, 빨리, 빨리 한번 재미보고,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갖다가 불살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냥 엑셀 쭉 빨고 과속하는 거야 과속 그러다 어떻게 커브길 만나면 전복되겠죠 딱 그런게 왜 커브길을 도는데 왜 전복이 돼 커브길을 돌아 우리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거야 커브길을거서 뭐가 올줄 어떻게 알아 어 커브를 돌아는데 그게 막힌 길일 수도 있고 어 거기서 뭐, 뭐 다른 뭔가가 올 수도 있는데 급브레키를 밟해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기는 그런거 같아요 얼마가지 못하고 어, 이 사람이 쓰리고 음, 아, 아픈 한승의 맛을 본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이 음, 사람은 이미 자기가 어, 자기 세상에 있어 자기가 아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어, 연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내 연인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 사람은 뭐 일중독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저기 막 부하직원이나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아서 나한테 시간을 못 내주는 사람이거나 암튼 아무튼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깊게 깊게 사귈 생각은 없었다 이거예요. 어, 한번 불꽃으로 왔다간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걸 사랑이라 볼수 있나? 어, 난 그걸 사랑이라 보지 않아요. 사랑은 그래도 영원히 통해야 되는 거잖아. 어, 소울, 어, 소울이 태, 어, 통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울이 통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음, 그냥 내가 한번그 뭐지? 그, 그거 있잖아. 환기. 어. 이 답답하고, 어, 너무 매여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래서 한번 그냥 그 주위 환경을 한번 후레쉬를 시킨 거야. 어, 후레쉬를 시켜서 그냥 한번 잠깐 짧고 굵게 놀다가 갈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1번 카드는 그래. 짧고 굵게 한번 놀다가 갈 생각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나는, 어, 니가어 네가, 네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너는 아니야 맞아얘 짧고 길게 다 떠나버렸어 갑자기 어어막막 막 한참 즐거워질려고 졸라 어 좋아 어막막어 막, 막, 어. 저기 막 이벤트들이 막어 거의 그 이제 처음에 만나면 이벤트 무죄하잖아요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줄 사랑을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얘가 그냥 놓고 떠났을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음 왜 오간다면 자기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음,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저리가 더 좋은데 뭐하러 얘를 만나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갑자기 깨졌어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어. 야밤도조 했어. 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 뭐야? 뭐긴 어. 어, 뭐야? <웃음> 제가 왜 웃었게요? 어, 동네 꽈추 된 거지. 동네 꽈추 됐다라고. 음. 동네 꽈추는 무슨 꽈추예요? 어. 저기, 내 울타리에 있는 꽈추는 내 거잖아. 어, 동네 꽈추는 뭐야? 어, 지나가는 사람이다. 안 멋있다. <웃음>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한번 즐겁게 그냥 일장충몽? 그, 그, 운우지정? 어, 그걸로 그냥 그게 운우지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그런 운우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음,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더 이상 깊어지면, 어, 이게 잘 들어요. 더 이상 기... 이 사람은 지켜야 될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관계를 길게 끌고 가면 내 것을 갖다가 잃을까 봐그 전에 그 목전에서 어 그냥 팍어 하차해 버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벙친 거지. 음. 근데 벙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벙쳤다 뭐 쪽팔리다 그런 내색은 안할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 어. 헤어질 때 헤어져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음.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 어. 뭐 여자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시청자가 여자가 더 많은 관계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가 차였어도 절대 차였다 그러지 않아. 어, 내가 찼다 그러지. 왜 찼어? 아 알고 보니까. 베르가 뻑해서 별거가. 결국은 뭐야? 그 둘만의 일은 둘만이 아는 거야. 다 찼대. 어, 자기가 안찬 사람이 없어. 과연 그럴까? 나는 차였다라고 보이는데. 차였다라고 봐요.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차에 차이, 차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가 그냥 하룻밤 쾌락의 상대였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룻밤이라서 지금 상징적인 하룻밤이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꿈을 꿨다라고 봐. 음, 즐거웠었어요, 그때는. 한, 그래도, 그래도 즐거웠었다라고 봐. 그렇지만, 이 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 멍 때린다, 어, 멍 때린다라고 봐요. 멍 때리고 있고, 여기 어쩌면은, 음, 저기, 막,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기, 저기, 막, 그, 여기, 그,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커플 있어요? 어, 선생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남아요라고 한다면 조금 뭐 어차피 당장 누구 더 사귈 거 아니잖아. 누구 사귈 거 아니라면 기다려 보아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라고막석 달에서 6 개월. 음, 왜석 달에서 6 개월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만약에 이 카드가 어, 맞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 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야. 어, 왜요라고 한다면은, 어, 사회충이니까 11월? 어, 11월쯤에는, 어, 헤어지지 않겠어요? 어, 뭐,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지는 않겠지. 만약에 헤어졌다는 소리 들으면은요, 한석달 후인 내년 정초에는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음. 길게 잡아서 그때 안 오면 그때는 내려놔야지. 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제외에도 유효기간이 있어. 이 사람을 갖다가 막몇날 며칠 기다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라 멀어진다고요. 이게 헤어져 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처럼 그렇게 그 밀접한 관계로 뭐 육체야 밀접해질 수 있지. 그렇지만 마음까지는 그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그그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너한테 한번 상처를 줬다라는 그게 있어요. 어,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까지 완전히 극복하고 재회에 성공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봐야 할수 있는 것 같아.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댓글 보면 이런 걸 뭐하러 기다려라고 하시는 는 분도 있어요. 어. 근데 솔직히 그거는 각자의 선택 아닌가? 안 기다리고 가든지 기다리고 남아있든지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어, 정답은 없어. 어 내가 늘 말하잖아. 정답은 뭐야. 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날 떠났으니까 이 새끼 그래 어제잘 당해보아라. 어, 그녀를 믿은 대가가 바로 이런 거다. 테테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자기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 어 아니 그렇습니까. 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저기 뭐 댓글에다가 어, 내그나보 나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달지는 어, 말아주시길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한테는 이게 내동생이 쳐질수 있는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는 잡고 싶은 사랑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아, 나 그렇다. 하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어, 속은 어느정도 시원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리고 아픈 반승 그녀를 믿은 대가 어디 봅시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 여우일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지 음. 여기는 진짜 어. 이게 뭘까요 음. 자, 얘가 환승을 갖다가 잘한 건가 어, 나는 얘가 음, 환승을 잘했다 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요 이 여자를 사랑했다 어, 이게 근데 이 사랑이 깊은 사랑이었냐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음, 이뭐 20대 30대 40대 잘 기억해야 돼이 잠자리를 갖고 나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 어, 왜 달라져요?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잠자리를 갖고 나서 더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 미친 듯이 끌렸는데도 그렇게 된다. 참회개한 음, 일입니다. 어, 아이러니하지요? 어, 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도화라는 거예요. 어, 도화는요 머물지를 않아. 어, 도화는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도화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쓰면, 내, 나, 자기 개발이나, 어떠한 그, 내그 직업상, 어떤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도화를 잘못 쓰면, 내 있던 복도 날라간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남자분,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이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남자는 이별을 하면은요, 되는 일이 없고, 여자는 이별을 하게 되면, 한동안, 음, 한동안, 어, 연애가 잘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어, 그래서 이별은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갖다가 양다리 환승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어, 안 돼요 양다리 환승으로 하는 거는 그걸 갖다가 내가 2번 어, 이게 지금 나가면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번 주 라이브가 끝났을 수도 있어. 이번 주그 영상에서 양다리 환승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내가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만약에 라이브를 안 봤다라고 한다면은 라이브를 한번 꼭 어, 어 저기 막 녹화된 걸 갖다 한번 보시라. 내가 왜 그게 안 좋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음. 자 여기는요. 그냥, 그, 자기가, 어, 믿었던 그 사랑? 어, 딱, 어쩌면은 여러분하고, 어, 그, 그거, 어쩌면이에요? 백0는 아니야? 어 환승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준비해뒀다가, 환승을 하고 잠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랑 있으면서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어 다른 연이랑 잠자리를 가질 확률이 있다 없다? 어 있어요. 음. 요즘 세상에, 뭐, 육체적인 관계는, 사귄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따라가지 않나요? 어, 난 그렇게 보이는데, 나 주변에서 다 보면은, 사귄다 그랬으면 벌써, 어, 사귄다 소리 나기 전에, 어, 뜨밤은, 어, 손가락으로 헤아릴수 없이 보냈더라고요. <웃음> <웃음> 손가락이 딱 10개밖에 없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 왕복을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음, 처음에 만날 땐 뜨겁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고 나름 자기가 잘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뜨밤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을 갖다가 확 잘라낼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 음, 확 잘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은 굉장히 완고하게 떠났네 왕고하게 확 자르고 정신없이 떠났어요 음, 그럴 수 있어. 야, 그래도 이때껏 생긴 게 있는데 어떻게 완고하게 확한안에 끌어내고 정신없이 그쪽으로 뛰어가냐라는 거지. 음. 그런데 이게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네, 뭔 냄새라고 한다면은, 아, 상대방이 이 사람을 갖다가 연인으로 과연 생각을 했을까 그러라는 거지. 어. 정작 내가 확 자르고서 진짜 쏜살같이 떼어갔는데 고무탄 내가 나도록 어, 조던 조던 운동화가 어, 다달 정도로 빛의 속도로 달려갔는데 상대방은 음, "글쎄, 음, 내가 너를 네가 나, 나의 나 진짜 어, 내 사람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 너를 갖다가 어 받아들일 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돼 있어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보면 창에 찔렸지. 어우. 엄마 무시하다. <웃음> 그런 것처럼 나는 어 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인 거야. 이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갔는데 이 상대방은 아,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어 여기까지가 다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딱 거기까지만 원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녀를 믿지 말랬잖아. 그녀를 믿지 말랬잖아.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달라. 왜 달라요? 어, 여자는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게 어지간해서는 진짜 어지간하게 눈 돌아갈 정도로 휘황찬란한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어, 저기, 막, 일단 오고 나서도 고민을 하지? <웃음> 잠깐만요, 저 소리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이고, 보일러 소리가 한 30분 만에 꺼져가지고, 아,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냥 계속 이어서 갈게요 어, 여기는요 참그 환승해 놓고 가 가지고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그냥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하고 조금 비슷해 근데 문제는 일본하고 이, 어,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어, 뭔가라고 뭔가 하면요 은 여기는 그냥 그거에요 뭐자 인생 즐기며 사는거 어, 고거 살짝 달라 여기는 그냥 그냥 나는 누구한테 얽매이고 이런 거 싫고 이런 이 좋은 세상 호화로 한 군데 묶이고 사냐 어 묶이고 사냐 그때 그 뜨거웠던 그게 딱 거기까지다 이거야 썸 타고 막 가슴 졸이고 이 나쁜 년 아닙니까 어지 인생 즐기는 것까지 그것도 그것도 그래 얘만 나쁘다고 할게 또 그런게 환승한 인간도 있잖아 음. 얘는 비혼주의자 확률이 높아요. 결혼 그거 뭐하랍니까? 어,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연애는 예스, 결혼은 노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그래 연애는 예스인데 이것도 연애도 그런 게 있잖아. 뭐몇년 연애하고 헤어지고 또세 사람 만나고 몇년 연애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딱내 음, 것이 되기 전까지만 어, 깊은 관계는 싫다라는 거예요. 왜? 난 부담스러운 거 싫어. 어. 이 저기 막딱 거기까지가 대지더 지나가면 어 뭔가 책임 같은 게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책임 같은 거 지는 관계까지는 싫고 그냥 순간 꼴리면 어 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이 떨어지면 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참 인생 편하게 산다. 요즘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혼그그 그, 그, 요즘에 그거 있잖아. 4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또 늘어나기도 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어 머리의 한계로 인해서 4 개까지 네 개까지만 기억이 나. 어내집 마련 포기. 어 결혼 포기. 그다음에 그다음 그 뭐지? 또못 포기하지. 어 베이비 포기. 또, 또 하나 뭐더라? 어, 기억이 안 나네? 암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벌어서 나 하나 먹고 사면은, 마음 편히 먹고 사는데, 뭐하러 떨거지를 겠다가 냉기겠냐,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직장인인 확률이 높아요. 직장인이고, 그래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음,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래도 케어할 만큼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딱 거기까지, 어, 호기심이 가는 사람하고 딱 좋을 때까지 책임은 NO!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따리 사갖고 잽싸게 조도 눈노가가 다, 어, 구멍이 날 정도로 쇠살같이 뛰어갔는데, 그렇게 된 거야. 상대, 누가 오라 그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나는 딱 거기까지고 그냥 딱 즐겁게 노는 딱 거기까지다라는 거지 더 이상 깊어지는 관계 싫다. 뭐하러 서로에게 어떠한 올가미가 되려고 하느냐. 그냥 네가 나하고 올가미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갈 의향은 있지만 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어떠한 족쇄를 채워서 뭐네 여자 뭐내 내 남자 네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 내 남자 네 여자 <웃음> 내 남자 내 여자 어, 내 남자 내 여자 이런 거 한다면 나는 싫다 어, 그냥 나는 나 혼자 벌어서 내 인생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살겠다라는 거야 내가 뭐하러 힘들게 일해가지고 어, 쓸데없는 것에다가 그렇게 하고 살겠냐라는 거죠 어, 참뭐 음, 사람마다 뭐 마인드가 다 다르니까 야 그러면은 남이 건 적어도 건드리지 말아야지 상도란 게 있는데 너는 상도도 모르냐? 놀거 같았으면 임자 없는 거 꼬시면 되지 뭐왜 임자 있는 거 꼬셔가지고 왜 남이 걸 갖다가 파탄을 내냐? 응? 어? 이 정신나간 인간아 음, 뭐 어차피 너는 네가 어? 고정을 갖다가 니네 남자 니네 여자 안 만들 생각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서 네가 공들이고 있는 거 누가 낚아차겠다라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좋겠냐라는 거지 암튼 <웃음> 음. 그래서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냥 딱 거기까지 딱 라는 거예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남는 건 어, 5기밖에 안 남겠지 어, 5기, 5기밖에 기안 남아요 어. 5기가 남으면 뭐 어떻게 돼 음,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과연 사랑은 요군사하는게 아니야 내가 누누이 말잖아 사랑은 사, 손뼉치는 거하고 같아 상대방하고 짝짝 맞아야 된다라는 거야 짝짝 맞지가 않으면 어 안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얘도 그, 저기 막 이대로는 안된다 오기가 생겨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어, 붙어 가지고 끌고 가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행복하지도 않냐 라고 한다면은 뭐 어디 소문이 나도 나면지 쪽팔리겠지 생각을 해봐 음 양다리 환승을 했는데 진짜 금이 환영을 못하고 지금 금한형 그 못하고 있는 거잖아. 봐 내가 내 나의 양대리 환승은 현명한 선택이었어. 이거를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불안하고 초조하지. 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여자도 이 여자도 머리가 있는데 얘가 오기를 부린다고 여러,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주객의 전도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복수할 수도 있잖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 어, 그냥 즐겼다라고 봐요 술 마시고 어, 쾌락을 즐겼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줄 것 같지 않은데 어, 왜 그러냐면 그 저기 막 자기 자리를 갖다가 고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사이로는 오케이 나한테 어떠한 족쇄를 울감하지만 네가 나 나하고 친구처럼 그냥 가끔씩 어, 잠자리나 하고 뭐 그런 거면 내가 받아주겠고 네네 어, 네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여 어, 사귀고 싶은 여자 사겨, 어, 안 말려 이러는 거요 와, 세상에 쿨하다. 어, 세상에 쿨하다. 음, 나는 너, 저기 막 혼자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왜? 나는 주변에 여, 얘 주변에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어, 나 여의도 여의도 여왕벌이야. 막뭐 이럴 수도 있어. <웃음> 어, 얘는 좀 즐겨요. 노는 걸참 좋아해요. 음. 여의도 여왕벌이에요. 왜 해필이면 여의도였냐라고 한다면, 음, 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응, 어, 아, 얘가 돈이 많구나. 어, 돈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짱이, 배짱이 많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직업, 직업도 나름 좋지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기, 막, 뒤 재산이 빵빵할 수도 있겠다. 아, 예를 위해서 템버린 흔들어주고 싶은 남자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 네가 어, 그냥 친구처럼 가끔 그런 건 오케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 옆에 딱 어, 말뚝으로 어, 어, 어 꼽아주기에는 너는 부족해 라고 할 수도 있어 너는 부족해 왜 그러냐면 너무 힘이 딸려 그래도 뭐 하나는 내가 너를 갖다가 지고 있을 만한 네가 메리지는 갖추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웃음> 아 이걸 갖다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웃음>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그런 거야. 이, 저기, 막이 남자한테 미련이 있어서 본다 그러면 이 여자 욕을 듬뿍 하겠지. 어. 그렇지만 만약에 미련이 없는 상태를 보면서, 상태에서 이걸 본다면, 야,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박수를 치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 어느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돌아갈 의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 선생님 저 돌아오는 거 싫어요. 그 새끼. 이럴 수도 있어. 어, 그러시는 분을 위해서 어, 여기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왜 100%는 아니냐라고 한다면 카드의 전개상 이게 ING인 것같아 현재 진행형.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뭐지 후폭풍이나 어, 멘붕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멘붕이 와야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다시 빌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럴텐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 이 여자가 아무래도 돈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기로서라도 어떻게든 어,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어, 갑질해요. 무슨 갑질? 어,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래? 어, 너 저기 막밥밥 뭐, 뭐 어, 밥 먹자고? 어, 나 저기만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저기 뭐 만나고 싶으면 네가 스테이크 사던가 이러는 거야 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어그러고도이게 바른다 어, 먹고 먹튀한다 그럴 수 있어 <웃음> 아무튼 이번 카드 어, 리딩 속이 시원하신 분도 있고 뚜껑 열리는 분도 있을 거야 그냥 재미로 들어요 재미로 네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리고 아픈 한승 그녀를 믿은 대가 여자 너무 믿지 마세요. <웃음> 믿지 말라는 건 어떤 그 환승한 사람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승해서 갔잖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안 될까? 음, 만약에 어, 만약에 내가 어, 내가 그내 연인이 있다라는 걸 스를 갔다가 알고서라도 덤빈 걸 알고 있는데 덤빈 거라면 그건 믿지 말라라는 거야. 음, 모르고서는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라면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겠어요? 안 박힌 사람이겠어요? 어, 알고 모른다의 차례 있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 알고 그런 건 뭐야? 고이지? 모르고 그런 거는 어, 그건 실수지? 어, 실수가 아니라 속은 거지 어, 속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알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은 그거는 이 관계는 말짱 다 꽝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여기는 헐 얼레리오 처음부터 완전히 얘음 예, 가자마자, 어, 가자마자 무슨 나인소드가 꼽히지? 응. 음. 여기는 여러분들 버리고 오면서 구설과 시비를 갖다가, 어, 그냥 너무 후다닥 달려오는 바람에, 그거 있잖아요. 쓰레기, 개쓰레기 소리를 갖다가 그냥 듣고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개쓰레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되 어떻게 돼? 여자가 아른 거겠지 어, 참 희한하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이거 리딩 초에 알고서 모르고서의 차이가 크다 그랬잖아요. 어 어쩌면은 이이 사람 이, 이 여자가 몰랐을 수도 있겠다. 어 몰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옆에 어내여 자기 연인이 있었. 어 있었다라는 거 갖다가 나중에 알았을 확률이 높아요. 어, 속이고 만난 게 그러니까 얘는 양쪽을 다 속인 게지. 근데 이게 뭐야 그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 알죠? 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어쩌면 이 여자가 그걸 갖다가 소문에 의해서 누가 또 말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말질하는 사람이 아마 전해준 느낌이 나요. 어 그래갖고 그런 거지. 야 너 걔, 네 남친, 걔 저기 막 환승 너한테 환승한거래, 어, 양다리 환승이었대라고 누가 알려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얘는 괴롭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얘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어, 진심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다? 오, 저기 막 짝이 있는 사람이었어, 임자가 있는 사람이었어, 여친이 있었어, 어, 아니면은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도 멘붕 왔지. 어그 저기 막 근데 그 사람이요. 쇼크를 받으면은요. 그런 게 있어. 그 멘붕에서 좀 헤어나가 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멘붕 온 사람들 알 거야. 그그 사람이요. 너무 기가 차면은요. 어 너무 너무 기가 차면은 그 말도 잘안 나와. 그리고 머리가 멍해져요. 백지장처럼.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여자가 조금 음, 이 사람이 얘한테 조금 공을 들였을 것 같아. 어, 오만가지 말을 좀다 했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믿었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믿었고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에 대한 어,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어. 얘는 100% 믿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야? 오 양... 내내 내 남자가 양다리 환승남이었다는 걸 갖다가 딱 알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라는 거야. 어,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이에요. 어? 음 저기마 이이 남자가 어이 남자가 어쩌면 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이 양다리 환승녀였다 지도 양다리 해놓고서 그걸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어, 확률이 높겠죠? 어,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고 여기 관계가 요더 이상 발전은 왜 그러냐면 어, 꼭지점을 찍었어. 어, 상한가 찍고서 내려오는 중이다라고 봐.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아마도 저기 그 뭐지 푸샤나 이런 거다 뒤져볼 수 있어요. 음, 다 뒤져볼 수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잖아.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설마 그런 쓰레기였어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뒤져보는 것 같은데 그 뒤져보는데 어떻게 뒤져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 떨면서 뒤져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다 자기도 속았거든. 어, 저기, 막, 원치 않는 상관녀가 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하면서 팍 뒤져보는데, 악불싸? 아, 어. 이게 사실이었잖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되게, 여러분이 뒤통수 맞아서, 어, 진짜 열불이 치겠지만, 상대방 그게 아니야.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를 버리고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미 마음이 건너갔는데. 마음이 건너가갖고, 어, 이 사람은 진짜 내, 어, 평생의, 어, 연인이야 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딱 들었다라고 생각해봐. 어. 그리고 내가 뭐가 돼요? 야너 완전 쓰레기 됐어, 너 상간녀 됐어,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라는 거야. 만약에 이 내막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다, 어, 손가락질 한 번씩, 어, 디스코 추는 거야, 어, 파, 어막 찌르는 거지. 어 제가 개래, 제가 개래, 막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니까 얘가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연애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까딱하다가는 상간녀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보아요. 음. 얘가 적인 것 같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을 갖다가 파헤칠 수도 있겠다. 어, 진상을 파헤칠 수도 있겠다. 어, 네가 나를 갖다가 어, 아니면 네가 나를 갖다가 속였구나 어, 네가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 네가 나를 꼬시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구나 어,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기꾼하고 뭐가 달라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것 같아요 어, 사랑했지만 어 얘는 그거야. 사랑했지만 어,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얘가 그래도 개념이 있었지. 놓고 떠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 정신이 좀박혀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남자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할 때겠지 맞아 떠난다 떠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행을 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그그 그 여자는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왜 나쁜 여자가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비록 외롭고 또 홀로 남겨진다 하더라도 홀로 남겨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 주변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내가 원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랑이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 여자가 발길을 돌릴 것 같다 라는 거지 그니까 러이 남자는 뭐야 한마디로 어, 뻘짓한 거지. 어. 자 사람이 그래 진짜 내가 그 저기 막 내가 그러잖아 그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떻게 헤 헤어졌냐에 따라서요 내 다음 인연이 결정이 돼 다음 인연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어, 좋게 결정이 난다라는. 어 좋고 나쁨의 그 결정은 헤어짐에서 있다라는 거야. 헤어질 때 잡음이 생기면 안 돼요. 좋게 좋게 헤어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요 은 응. 얘는 지각길 가겠다. 어, 지각길 가겠고 왜 그러냐? 주변에 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많다해서 물란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는요, 그래도 자기 가치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 같아 그러기 때문에 좀더 다음 번에는 누군가를 갖다가 사귄다면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얘를 놓아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음, 얘는 얘는 어떻게 될까? 음, 어떻게 될지 한번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버려지는 거지. 이, 이 인간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번 봅시다이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흠, 정신 차리긴 글렀다.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어, 얘가 떠나니까 막 뻥까 뻥까? 무슨 뻥을까? 어, 자기야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 좀잘 들어봐. 어, 저기 막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좀 바람 좀 쐬러 나갈까? 하면서 자꾸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회유를 하고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어, 아니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어, 여기까지고 너 나한테 다른 노력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이어나가는 마음이 없어. 너의 말은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어? 네 너의 연인을 갖다 버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모욕감을 주니? 내가 너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뭐가 부족해 갖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이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얘는 진짜 깔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맞고, 너를 갖다가 내 마음에 품은 건 맞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어, 쓰레기라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너를 갖다가 그냥 놀아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할 텐데, 나는 너를 갖다가 놀려고 만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너하고 진짜 오랫도록 좋은 사이로 발, 가고 싶었. 때문에 너하고 사귄 건데 네가 이렇게 크나큰 비밀을 갖다 숨겨주고 네가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는 거, 네가 그런 쓰레기라는 게그그그 그, 그 사실이 너무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 내 남자가 이렇게 쓰레기일 줄이야. 응. 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볼것 같은데. 음, 그래도 좀 개념이 있다. 내가 좀 좋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은 굳이 여기서는 어그로를 끌 필요가 없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나 카드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요. 그래도 살이 분별이 반듯한 사람 같아요. 살이 분별이 반듯한 사람 같고 몰랐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3번 카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어, 왜냐면왜 끝났다 관계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어떤 이벤트는 만들지 않아요 그 이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뭐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어, 아니면 뭐 극장을 간다 데이트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잖아 그런 데이트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 끝났고 더 이상 어, 어떤 걸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지 어, 이미래는 아직 몰라요. 딱 여기까지만 뽑았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카드가 딱 끝났는데 더 이상 끊는다는 거는 어그로로 끊는 것 같고 만약에 이후에 거를 보라면은 어, 다른 내용으로 다시 카드를 뽑아야겠죠.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아가 보겠습니다. 쓰이고 아픈 한승. 그녀를 어, 믿은 대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녀를 믿은 대가. 음. 여기는 대가가 만만치 않네요. 여기는 참,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쩌면은, 음. 이게 뭐지? 음. 어쩌면 여기는 재회를 다시 생각하고 있어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진짜 연애할 때는 몰랐지 숨어서 맨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정작 환승해서 가고 나니까 사사건건 맞는 게 없다 어, 여기는 사사건건 맞는 게 없고 자기가 아무래도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어,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수했다라고 봐 여기는. 음, 여러분들은 뭐 저기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 그럼면 받아줄 거예요. 여기 저기 막제 뭐 카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재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반반이야. 어. 열렬히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열렬히 어, 열렬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중간에 다 나요. <웃음> 너무 평파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잖아? 어, 아니, 그렇습니까? 어. 자, 여기는요, 갔는데 하나도, 어, 하나도 안 맞고, 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너무 진짜 무모했었던가라고 생각도 나고, 왜그러냐면 딱히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딱히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면은요, 그,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아, 물론 100%는 아니지. 큰 문제에서는 사람이요, 뭐지? 좀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싸워. 어, 김, 뭐, 뭐, 메뉴 시켜 먹는 거서부터 시작해갖고, 너왜 다리만 먹어? 닭을 시켰는데 다리만 쏙쏙 뽑아 먹는 거야? 그거 얄밉지 않습니까? 닭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개 지우져서 다 먹는다던가.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사소한 것들로 좀 이기적이 돼가지고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양보가 없어. 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싸운다라고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진짜. 그냥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 기는 같고 아 그냥 아 진짜 별 것도 아닌데 자꾸 사사건건 응,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상대방이 너무 편한 나머지 응, 너무 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뭐 뭐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거나 뭐 그게 뭐 볼까 편히가뭐 다리 이렇게 내려놓으면 부니까 양반 다리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어 신비스럽지도 않고 어, 막 어, 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막코 파고 있어. 어, 그 어, 어, 야, 너코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팔래? 혼자 있을 때 그러면은 야, 너 다리나 내릴래?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리를 갔다가 그렇게 올리고 그런 식으로 어, 그런 게 아닌가. 서로 너무 무모한, 너무 무모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 사사, 어 저기 말 사소한 것조차도 이해심이 없는 이러한 그 커플이 이거 이런 관계가 오래 가겠냐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서 너한테는, 어 상대방한테는 어떠한 그 뭐지 그 신비스러움을 어. 갖다가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거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어, 내가 어, 안 꼴려 자꾸 죽어 그러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그래? 너 원래 죽어 있었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웃음> <웃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환승해갖고 얼마 안됐잖아 얼마 안돼가지고개긴장에 좋아야 될때 이렇게 사사, 에, 사소한 것 같고 계속 다툰다라고 한다면 은 분명히 뭔가 이거는 그냥 어떠한 그냥 트집잡기용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게 안맞았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고러면 그러니까 잘 보일 이유가 없는거야 애한테 어, 살일 리가 없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았겠냐, 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가서 얼마 안 돼서 뭐 후회하고 자빠져 있겠지, 뭐. 에휴, 진짜. 어, 그냥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울며 거자 먹기로.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어. 어, 저기, 막, 아, 이러다가, 어, 아, 둘이 쪽나면 쪽나는 거고. 아 그래도 쫑날 때까지는 이걸 끌고 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가서 지금 와가지고 쫑어 쫑내는 것도 좀어좀 어, 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래도 좀 그래 최소한 6개월은 사귀고 쫑내야 되는데 얘네 너무 일찍 쫑나는 거 아닌가 싶다 <웃음> 아, 그런 거 같고 얘는요 헤어지기를 갖다가 언제쯤 헤어질까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저기 뭐 둘이 어 그래서 쌍방이 너무 쌍방이 다막 가는 느낌이 나 근데 막 대놓고 막 간다 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양보가 없어 내그 연애는요 양보고 배려거든요 양보하고 배려가 서로서로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하내 연인이 차 안에서 코 파는 거 싫어하면 안 파면 되잖아 어, 꼭 그걸 갖다 차 안에서 파야 돼? 어? 그리고 밥 먹을 때뭐 방구 뿡뿡 끼면 그거 꼭밥 어, 어, 먹을 때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 무슨 뜻이야. 어, 꺼지라는 소리지 뭐. 그잖아요. 렇 좋은데 어떻게 밥 먹을 때 방고를 끼고, 운전하면서 코를 파겠어 내가 지금 이거 예시를 들었지만, 음, 갑자기 이 카드를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런 것들. 어, 닭다리 두 개, 착, 착, 착,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그런 게, 치사하다, 되게. 어, 치사하고, 뭐 뭐, 뭐, 뭐, 야, 너 치사하게 그럴 수 있어. 그거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얘네들 뭐하러 사귀니? 이럴 거면? 응, 이럴 거면 뭐하러 사귀지? 어, 어, 정말 유치, 유치뽕. 유치, 유치뽕이야, 유치뽕. 응. 이럴 거면 왜 사귀냐라는 거야. 그런 거 사, 어, 그런 사, 작은 거 하나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아량도 없으면서 왜 사귀고 앉아있냐라는 거지. 응. 어쩔 수 없이 사귀고 있는 거야. 뭐, 어떡, 어떡하겠어. 어, 거 봐. 나 이럴 줄 알았다. 왜 그러냐라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응. 뭐 무슨 동상이몽? 아유, 씨, 병아 음. 내가 내네 발등 찍었네, 내가 내네 발등 찍었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내가, 어, 저기, 막 옛날에 누구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야, 나도, 내, 내전 남친도 안 그랬거든? 그러면, 야, 근데 뭐 하러 헤어지고 왔어? 뭐 하러 헤어지고 왔어? 니가 헤어지고 오래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서로, 서로 남탓하고 있는 게 아니, 아닌가 싶어. 서로 인제는요, 말도 안 통해. 어, 쌍방이 개무시하면서 그렇게, 어, 동상이 뭐, 밥도 하나는, 한 놈은, 어, 동쪽 보고 먹고, 한 놈은 서쪽 보고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 아. 서로 개무시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우 너는 진짜 매력 없고 내가 뭐하러 너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나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간간히 그냥 그 명목상 어, 명목상으로 막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가느다란 실 하나로 착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어, 서로 깐족깐족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음, 맞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얘네는 언제 헤어져도 헤어질 것 같은데. 어, 난 그렇게 봐요. 해, 언제 헤어져도 헤어지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모든 관계가 너무, 너무너무 빨리 종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 놀러 가는 거나, 뭐, 어떤 그런, 그 밑바닥 같은 그 성격 있잖아요. 어, 성격 같은 것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어, 눈에 콩깍지가 너무 빨리 뺏겨지는 게 아닐까? 음, 너무 콩깍지가 빨리빨리 빨리 뺏겨지고, 하나서부터 열 가지가 어, 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야, 나 니네 엄마도 싫고, 니네 아빠도 싫고, 야, 니, 니, 니 누나? 어, 너무 싫어. 야, 진짜. 쥐뿔도 없는 게 아주 꼴에 꼴값을 떨어요. 벌써부터 신우행세들로. 내가 언제 너하고 결혼한다 그랬어? 그러면, 야, 뭐 니네 엄마, 아빠는 어때서? 어? 야, 니, 니 동생은 어때서? 서로 막 흉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저, 저, 쌍방이 다, 응, 정을 띈것 같아. 정을 땡겨 갖고 난 얘네들 이름에서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음, 정을 다 뗐다 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하는 건데 어디 봅시다 여, 여기 진짜 초 읽기 들어갈 것 같은데 빨리 좀 헤어져 음, 빨리 좀 헤어져야 어, 우리 저기 만뭐 4번 카드 뽑으신 분 속이 시원하지 어, 만약에 음, 말을 안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상반기. 어, 말을 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왜 안해 왜 안해져요라고 한다 왜 안해요 저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나마 자존심은 지켜야지 지금 이제 와서 헤어질 수는 없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헤어지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명분을 명분을 찾게 되면은 어, 헤어질 것 같아 여기다 음. 명분을 언제쯤 찾냐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러고서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 얘가? 음, 이제 애정은 다 식었다 라고 봐요. 이제 곧 끝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속 시원하신 분손 한번 들어봐요. 4번 아주 속 시원해요! 하고 한번 답글 들어줘봐. <웃음> 여기는 곧 헤어지겠네. 이, 일래서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이래, 저기, 막, 괜히 쓰레기 소리나 듣고, 쓰레기 소리 들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쌍방이 다. 어, 쓰레기 소리 들었기 때문에 쌍방이 버텼는데 사람이 그래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사사건건 깐적대고 서로 서로 헐뜯기 바쁜데 이 관계가 아무리 어, 쌍욕 듣고서 저기 막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지 음, 서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말안할수 있어요 음, 곧 헤어지겠다 싶어 네4분카드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어, 깔끔하다 여기.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